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먹는 것 하나에서부터 병원에 가는 것까지 숨 쉬는 것 빼고 아니 아니 요즘엔 또 숨쉬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들여놔야 하니까 하여간 숨 쉬는 것까지 모두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뿐만 아니라 돈은 심리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곧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중의 하나이자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 중의 하나이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듯 싶습니다. 세태가 그러면 그럴수록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으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일찍이 있었지만 이건 돈의 중요성도 있고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내 몫이 아닌 돈, 부정한 돈 앞에서 눈 멀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눈먼돈 앞에서 눈이 멀었을 때 탈이 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하고 또 자본주의 세상에서 지렛대를 활용해 금융소득도 가능하면 올려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불로서득이네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무슨 결함이라도 있는 듯이 부정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수익을 낸 만큼 세금을 낸다면야 문제될 일 하나 없죠. 왜 이런 당연한 사족을 다냐 하면 돈 얘기를 하다보면 꼭 그럼 너는 돈은 안 버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담긴 분노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수지만 글의 거칠기는 아주 일당백이니 미리 오해가 없으시도록 사족을 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친구관계도 가족관계도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더니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제 주위에 모여들고 자식들조차도 자주 찾아와 살갑게 구네요 그러니 우정이니 가족의 따위에 우는하며 마음 쓰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돈 보세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세상 만물의 모든 관계를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려는 태도, 또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것을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돈이면 우정도 가족에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글쓰신분의 생각은 그냥 황금만능주의가 아니라 초황금만능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은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일 뿐인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불편하고 불쾌해지는 것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끼는 이유는 바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행복, 우정, 꿈, 공감, 아픔, 사랑 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가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돈이 안 되는 것은 쓸데없고 하찮은 것으로 보일 뿐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집은 살수 있어도 따뜻한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어도 시간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잠은 살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어도 지혜는 살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수 있어도 존경은 살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어도 생명은 살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수 있어도 사랑은 살수 없다. 유럽의 어느 나라 속담에서 유래한 글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었더니 친구도 알아서 몰려오고 자식들도 찾아와 좋다는 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과 살갑게 둔 자식들은 님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진 돈을 좀 뜯어먹고 싶어서 온것 뿐입니다 그걸 갖고서 돈 때문에 친구를 얻었네 자식도 얻었네 자신감에 넘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수전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역을 하면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분들,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분들이 수존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돈은 똥이다!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머물고 제 역할을 잘해서 행복해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중심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돈잘 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 행세하고 군림하지 않도록 잘 통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